오늘은 뭘할 거냐면 백설이가 한한절기만 되면은 저게 뭐야 아토피? 사람으로 치면 아토피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어 자꾸 털이 막 다리 털이 막 빠지거든요. 이제 백설이도 간지럽다 보니까 자꾸 긁어서 빼고 그래서. 목욕을 시켜줄때 샴푸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히든앵커에서 이렇게 샴푸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응 발라주는 거예요 <웃음> 아무튼 감사합니다 히든앵커 아, 피부 간지럽잖아. 아이고, 세상에. 어, 아니야? 아니,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우리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사랑스러워 우리 백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우리가 우리가 어아깜이야 so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큰거 맞나? 이렇게 큰거 맞나? 맞아? 리나 일어나는데? 아이 누메! 우리 설이! 능누메 멋있어! 아이고 너. 엄마가 체력이 예전까지 그다 벌써 힘들구나! 아이고 설아! 엄마가 벌써 Bam, bam, m bam a 하가 하는 짓을 하는데도 오라버니 오는 강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뭐 아다 제가 그 유기견 센터에서부터 가지고 온 약간 선천적인 고질병이 같아서이게 따로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보습해주고 그냥 계속 약 발라주고 이런 것 같아요 고 보습거터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든 강아지든 이렇게 어, 애기 때부터 피부병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애들은, 이게 방법격전을 솔직히. 마음이 아프지만 해줄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해주는 방법격인 것 같아요. 내일은 꽁지 목욕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